아휴 거기서 전이 기가 좁다. 마미야, 응, 어떡하지? 저기 전맥점 먹고 싶어서 올라가는데 너무 좁아. <웃음> 환착순이야한 명씩 먹어야 돼. <웃음> 마미야, 네가 내려와! 내려와서 애기도 젖겨여 어, 그래. 응. 선착순이야 <웃음> 왜 그러다 애기 떨어지겠다 그럼이 내려와서 먹여 좁지 어 애는 못갔어 애 갈 데가 없다.. 자리가 꼭 찼어.. 어.. 치랑 양꼬랑.. 어. <웃음> 어.. 발 빼줬어.. 치도 엉덩이 빠졌다.. <웃음> 에휴. 이기 조금만 넓었으면 좋았겠다. 아기들이 있어갖고. 애는 어디 있어? 애는 지금 여기 집 위에. 그래, 더 <웃음> <웃음> 마미, 응. 너 편하게 있어서 좋다. 잘 샀어. 앤도 먹고싶은데 엔도 먹고싶은데 자리가 없어 Boo! <laughs> <laughs>